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개종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죄에서 멀리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자다 것이다 구제는 극률의 한가지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델료는 특별히 기도하는데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3시가 되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9시, 오후 3시, 오후 5시 저녁 8시 하루에 기도를 너댓 번씩 합니다 바울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인데 집에서는 제6시에 기도하고 제6시는 우리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기도시간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의 부목사 격인 사도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베드로는 오후 3시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웃음> 고넬료는 구약신앙을 가졌으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는 복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이렇게 보십니다. 보니까 고네료는 여기서 복음을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오신 메시아를 세계민족이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은 시간 공간이 다르지만 우에서 하나님은 아요두는 봐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 제목이 같구나 복음을 달라고 하면 보을 주고 싶어하는 베드로 니가 그가면될거 아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가라 하면 베드로가 안 갑니다. 왜안 가냐면 그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가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와 성도들이 함께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내려올 때에 베드로가 빨뜩 나가지고 입을 딱 닫고 밥을 안 먹은 척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이 군사가 이 위식하는 거 봐라. 지금으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베드로 책망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 그 외식하냐고 막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베드로우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인사할 때 바울을 한번 언급합니다. 아, 바울도 나처럼 나는 그 장면 이길 때마다 너무너무 코가 찡네요. 목회할 때에 내게 잘 못하는 군사들 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섭섭해 아, 그래도 저놈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고그 베드로서 3장을 읽다 보면 야이 베드로 봐라 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단임 목사 스타일 국익에 새파란 갓 믿은 초신자가 그예단을치는거 봐라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 대꾸도 안합니다. 가라지서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페드로가 훌륭한 점은 역시 벨로도 경건한 사람인데 그래, 가면 될거 아이가 하지만 그걸 보면 그냥 가라야안갑니다 그래서 세번 환상을 보여서 못 먹을 것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가지고 이방 성교에 대해서 교육을 하나님 참 사랑, 선하신 분이죠. 이방인 성교에 대한 교육을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냥 가면 안갈 거니까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마음에 감동해서 가라 해서 가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한대데 가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이러니까 야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다 니도 사람이고 이러지 말라 그 놀라운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그래서 복음을 정각에 되어서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으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공적으로 열렸다. 이방인의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고넬료 기도와 베드로 기도가 딱 합쳤단 말이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똑같아요. 드로아에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를 출세시킨 바나마와 대판 싸움질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뒤숭숭한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시아로 내가 전에 신발, 전에 전도했던 막 그것으로 갈까요? No. 그럼 저 북쪽으로 갈까요? No. 그래서 드로아에 와서 어디로 갈까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그 유럽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유럽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역 경건한 여성인데 구약 성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인데 그 기도 무리 여성들의 기도 무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강가에서 그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됩니다. 1 1조로 내니까 10명만 모이면 교회가 운영돼요. 우리 사실은 유대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 신교도 부끄러운 거예요. 10명 모이면 11주만 내면 한 사람 사는데 11주 안 내고 뭐 재정없다고 뜨들어 사는데 제가 그 목회 할 때에 재정없다고 뜨들어 사면 내가 꼭 그럽니다. 재직, 너가 120명 되는 너 재직들이 한 사람 앞에 100%씩 왔네. 그러면 해결다나그만면 재정 없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려요. 강가에 모인다는 것은 해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입니다. 물가에 모입니다. 물가에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아,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고넬로처럼 루디아와 그 일행되기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인순 사모님, 우리 조수빈 언니, 예? 이 루디아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 새벽에 매일 기도하여 저두 자매가 루디아 같이 되기만 하면 수가 터지겠는데, 그런데 우리 조사모는 루디아 거의 다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대답해서 감사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소하니한데 바울은 어디 가서 메시아를 전할까요? 영인는 메시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밤에 꿈에 밤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탁나와고건너와소리를 도우라. 주석가들은 이 환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아마 희란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던 알렉산드 대왕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알렉산드처럼 바울에게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라 그렇게 보여주었다고도 말하고 또 하나 건너와서 나를 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주치의사 누가가 마게도니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항상 바울에게 우리 고향에 가서 좀 복음 전해주시오. 요즘도 그런 사람 만납니다. 우리 고향에 와서 처음 달라또세 번째는 루디아를 환상으로 보여줘 가지고 보내라. 달 어쨌든 환상을 보여줘서 바울이 턱 하니까, 어, 강가에서 해당이 없으니까 역시 바울도 강가로 가고, 루디아도 강가로 가고 만났어요. 그보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쏙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말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나를 예수쟁이로 생각하면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하시오 아이 바울이 손을 비비면서 저 여자 재벌 루디아 씨 당신 돈 많은데 우리 좀잠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될 건데 루디아가 손을 비비면서 내 예수쟁이로 하면 우리 집에 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리보 교회, 역사상 유럽의 최초의 빌리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첫 선교회 문을 연 베드로 베드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세계에 가서 마게도니아 가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두 선교 역사의 대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 바울과 루디아,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아주 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기도의 교제는 놀라운 불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 하나, 베드로 하나, 루디아 하나, 바울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김치수 목사님 이 방송을 해서 밤새 기도하는 분 우리 노중구장님 자나깨나 방송하시는 분이 기도대장 또 우리 김영천 목사 뭐, 또도리 사모님 목사님 또이두 자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 때문에 이 기도의 교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있지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나는 그 찬송을 매일매일 한두 번 듣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첫째는 우리 주님이 중복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 내뒤에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 그어 너무너무 많이 돼요. 특별히 그 찬송 많은 사람이 불렀는 중에 김수지라고 하는 우리 복음 가수가 불른 노래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내부가 된 사례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낸 것은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외노고새 친구에게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고 그 다음날 응답을 받아서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냅니다 아, 네. 기도에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를 막 흔들어 대는데 내가 너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네 보니까 넘어질 거다. 그래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아, 네. 이 소리를 듣고, 어, 김 목사님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건데 계산방에 동사에서 구벅구벅 졸고 잤다 이 말이요. 아니 자기가 잠이 오면 야보하고 요한에게 나도 내가 졸더라도 너는 좀 깨서 기도해야 될 긴데 새놈이 다 부어서 았다가 유명한 하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개세반동산에 세나 세사람이 려브서 자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과감이에요. 그래서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기도교제의 실패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의 플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플레임을 부르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렀습니다. 바이오나는 성이고 시몬은 미들네임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퍼스네임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아 먹으려고 가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 부하신스님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래 가지고 물고 기잡게 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대접한 것은 거의 처음이요떡 가져오고 물고기 가져오고 새로 잡아온 것도 가져오느라 구워가지고 제 아들에게 다 대접을 했어요 이건 장차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 때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에게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다시 바이오나 시문 베드로야 플레임을 불러서 다시 제 임직을 시켜 주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래, 네. 베드로가 실패를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실패를 했을까? 그걸 고난 주가만 되면 날묵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아, 그막좋어서 그런데 내가 깨달음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니같은 네 것이 실패해도 아 희망이 있구나 베드로도 실패 내가 건진데 하나님이 나도 건져 줄 것이다 이 목회에요. 장로님 장로님 계시지만 내가 나이 30, 32살 때인가 33살 때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이부 예배 보는 교회에 다닌 목사로 갔어요. 장로님들이 <웃음> 아버지 빨대는 장로님이 서림 장로 제일 어린 장로가 우리 삼촌 빨대는 10살 많은 장로예요. 장로님잘 모르죠. 자 사, 30대 초반 목사가 장로 연합명이 딱 앉아있는 당의 장실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어생산 해봤지요? 그 앞에 서가지고 당의 장실 앞에 서가지고 기도를 한 2, 3분 하고 심호흡을 하고 구주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웃음>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 훌륭했어 가지고 어 젊은 목사를 잘 붙들어 줬어. 그 나중에는 막 대학생들이 한0 0명 됐는데 이 대학생들이 그 후에 한국에 지금도 훌륭한 인물 되고 그또그 대학생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 야당 그 대통령 중년 후보 가운데 응. 어? 무슨, 무슨, 무슨 본부장인가 뭐 그거 맡은 놈도 있어요. 어? 아시아나 항공회장도 그 대학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의장실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 나. 당의원들은 당의장실 안에서 오늘 당에도 우리 젊은 김 목사 신경질 안 되고 잘 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말이요. 벽을 딱 두고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해서 들어가면 첫째 선임 장로 아버지 받는 사람이 끈까지 한 마리 안에 입을 딱 감고 있으니까 고밑에는쫄깃이들 그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이 지나라고 보면 그런데 그래도 실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왜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눈을 싹깔아 뿌리냐? 에 베드로 실패를 보고 내가 벌벌 떠니까 날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 기도의 교제를 실패하니가 베드로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경영하면서 김 목사가 행복자인 것은 수가 많건 적건. 김목사를 위해서 우리 김목사님 네 분과 위시해서 노장로 위해서 김목사님 김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많아요. 내가 우리 조사모 용사옥사로 조사모 변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김목사 희망이 있다. 호프가 있다. 이이 기도에 마누라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하면 먹혀 안 돼요. 마누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또 남편은 마누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 하면, 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 하나님 우리 마누라 축복해주세요. 성령춤을 기도하는 이유는 돌아오거든. 우리 인터넷 봉방송의 성패가 기도의 교제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이 기도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아, 네. 기도의 교제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 좋아요. 저는 대개 밤1 0시기도 시간이 좋다. 왜냐하면 자기 직전이니까 그러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10시만 딱 되면 어 인터넷 기도해야 되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에 따라서 시차가 달라요. 달라도 그 지방에서 10시에 기도하는 것 이거 기도의 교제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틀리니까 각자 기도할 때그 기도 시간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침에 6시에 기도하면 하, 한국에서는 아침에 6시에 기도하면 저녁 8시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은 다르지만 동시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의 이민온 분, 분 어, 분들이 한국에 있는 모친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아그 불교의 독실한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것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장로님 그저그 그 장로님의 에, 그 장로님 그 부인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확신한 불교 신자인데 여기서 막 기도를 하고 하니까 결국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통성 기도할 때이 기도의 교제가 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것이 통성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이 인터넷 봉 방송 경영하는 원리가 기도의 교제를 넓혀가는 것. 300년 기도 운역사가 기도해보세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세계의 놀라운 역사는 미미한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어졌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 네. 힘이 적은 것 가운데서 크게 됐습니다. 우리 애아버지가 나이 70이 되어도 진례 초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 다섯 명 목회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 호래비 하나, 가부 하나, 가부 딸 하나, 다섯 명 매일 새벽 기도 모여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다섯 이모여 하는 기도가 세 개를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세끼 움직일 수 없는데 세 개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내에 있던 어떤 한 고등학생이 자기 삼촌이 진례 초전에 있어가지고 여름방울 때로러왔거든이 청년은 진해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 SFC 아이들을 막 두드려 나해요 그리고 SFC 아이들이 밤낮 기도하기를 여자들 속에 가방 속에 뱀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남방양학생 기도하기를 저 깡패 두목이 예수 믿도 밤낮 기도해요. 석달 동안 이바 피아노 사장이 그때의 고등학생인데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으면서 젖더었어요그 그래, 나중에는 두드리고 패도 패도 전도하니까 이바사장인 주사장 찾아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왜내 안에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네 예수 믿으라고 한다. 그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영서 이, 이, 드리십시오. 이 깡패니까 이걸 끌려면 어떻게 끌게 나그 하나?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그래 그 주사장이 얘기하기를 교회 가면 가신아들이 많다. 그래. 어? 정말로? 그럼 간다! 하고 다음 주에 온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부 회장인데, 고등학생 한2 30명 여학생들을 그 줄을 쫙 서가지고 이 깡패가 들어오는데, 어서 오이소 예, 어서 오이소 예 하고 환영을 했거든. 그니까 러그 재미에 매일, 매주 교회로 갔는데, 뭐가 들어가요? 보험이 들어가요. 서대반을 죽이는데 옷을 짓겠지만, 서대반의 설교는 사울의 기에들어가가 바울이 되거든. 그 초전에 오니까 옛날에는 산소통을 반잘라가 종을 해가지고 나무로 위 힝힝 치는데 아, 여기도 교회가 있는 모양이다. 여기 교회가 있으면 가시나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 찾아가서 보니까 남포 불안을 키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중넓은이, 호레비 중넓은이, 가부, 거기에 조그만 딸이 머리를 치 따가고 앉안있거든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인기책을 느끼고, 아이고, 오늘 하나 왔구나, 기도 들어걸그 밖에 이거 니시오, 들어오시오, 하니까 자기도 머리 싹 들어간 길이야.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아, 머리 딴그천녀가 기도를 하는데 짱짱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기도로 만나게 했거든? 그래서 결국은 긴 이야기를 줄이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에게 그어 목사님이 아저 세례를 받았어요. 그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얘기하게 좀, 이름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아들이 지금 또큰 교회를 맡아있어요. 아마 김 목사 누군가 짐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랬어요. 보세요. 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세계를 켰는데, 그 깡패 같은 하나 보내가지고 그 가부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인도의 칼카타에 가도 인도의 델리에 가도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성교사. 아, 네. 세계 가보니까 뭐한 2, 300명 돼요. 그 교회에서 나온 성교사. 그 교회가 부담하는 성교사. 그것도 교회가 작지 않아요. 그 우리 외할아버지와 다섯 명의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어루어졌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 인터넷 보험 방송이 미미해 보이지만 이 전파를 듣는 그 누군가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 세대 지령을 난 다음에 그가 보험 강사 돼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나는 저 피와 대피와 구석에 이름도 모르는 인터넷 보험 방송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9년도 학생신앙운동, SFC운동을 미국에서 해, 해, 했는데, 매년 600여 명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20, 30년 되니까 몇 명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니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김성욱 목사가 내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나도 미주SFC 출신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목회자가 나왔구나. 저 LA에 있는 배들교회 김한영 목사가 그 내외가 SFC 출신입니다. 저는 그런 걸 모르고 해나왔지만김 목사님 그렇게 됩니다. 아, 네. 인터넷 보험 방송이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인터넷 방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